이때 굴에서 아까 나온 콩물도 넣어서 농도를 잘 맞춰줍니다 그렇게 잠시 두면 고춧가루가 불어서 고춧가루 색이 잘 나옵니다 굴을 넣어 살살 버무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어리굴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굴젓은 겨울철에 생굴을 양념하여 담은 젓갈로 냉장고에 보관하여 7일 내지 8일 정도만 먹는 것으로 오랫동안 두고 먹는 젓갈은 아닙니다. 굴이 숙성됨에 따라 미생물의 발효작용에 의해서 특유의 감칠맛을 지니게 되어 생굴보다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만 오래 저장하면 물러지므로 조금씩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불은 싱싱한 것으로 500g 정도 구입하여 밀가루 2큰술을 넣어 젓가락으로 잘 버물려줍니다. 밀가루는 흡착력이 좋아 굴을 깨끗이 해줄 수 있습니다. 물을 갈아 넣기도 합니다. 소금물에 희스의 으로물 2L 정도에 소금 2큰술을 넣어 연한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큰 그릇에, 너무 큰 그릇 하시고요. 밀가루 넣은 물을 넣어 소금물을 부어서 살살 흔들어 3번정도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뿌려줍니다 이때 잘 만져서 굴 껍질이 없도록 합니다 굴 껍질이 있으므로 손으로 잘 만져오세요 자 액젓 두큰술 내실층 두큰술 저는 요리에 사용하는 내실층은 3,4년 보관한 것을 사용합니다 청주 한큰술을 준비하여 그릇에 넣고 물기를 뺀구을 넣어 잘 섞어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더 먼저 숙성시킵니다 다시마물 1컵에 구이하기 쉬운 마른 잡쌀가루 한 큰술을 넣어 잘저어 가운데까지 푹푹 잘 끓여서 잡쌀물을 풀을 만듭니다. 그냥 하기 하지만는 잡쌀풀을 조금 넣어주시면 고래 생김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념으로 사용할 마늘 한 4알 내지 5알 정도, 생강 한 톨, 홍고추나 안면 청양고추 한개 정도, 쪽파 50g을 준비하여 마늘은 채를 쓸어주고, 생강 한 톨도 채로곱게 썰어 줍니다. 홍고추도 채로 썰어 줍니다. 족바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양념 채소가 준비되었고 냉장고에 이틀 정도 둔 굴을 체에 맞춰 국물을 따라 받아 준비합니다. 그릇에 참살풀 두큰술을 넣고 고운 고춧가루 두큰술 김치용 굵은 고춧가루 세큰술을 넣어 잘 섞어준 뒤 썰어둔 채소를 넣어 버무립니다. 이때 굴에서 아까 나온 콩물도 넣어서 농도를 잘 맞춰줍니다. 그렇게 잠시 두면 고춧가루가 불어서 고춧가루 색이 잘 나옵니다. 불러 살살 버무려줍니다. 맛을 본후 간이 부족하여 저는 전... 조금 2분의 작은 수를 넣어줬습니다. 될수 있으면 머리 골드 쓴 간을 습게 하지 않는 대신으로 기물에 잘 맞춰주십니다. 냉장고에 하루 이틀 정도 드신 후에 어, 드시면 됩니다. 수 있으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